노는남자꾸기 인천공항입니다 드디어 베트남으로 출발을 하기 위해서 어우 추워라 메, 멘트 어우 눈이 많이 왔어요 결항이 되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아직 시간이 안 돼서 사람은 많이 없는 편이고요 하, 상당히 좀 걸리긴 하는데 지금 여기가 이게 좀 무게가 좀 상당해요. 뭐 오바됐는데 한 가방 무게도 좀 많고 이번에 좀 짐이 많습니다. 많은 것들을 염두에 두고 어 각고하고 가고 있습니다. 어 수화물이 20kg거든요. 근데 오바될 것 같아요. 어, 끼났네. 오반데요. 그래도 일단 음, 추가요금을 내더라도 음, 이대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들어와 있는 동안 뭐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음,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뭘 하질 못했네요 어, 나름 좀 바쁜 한국 생활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베트남 가서 도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예, 티켓팅 완료했습니다 와짜롭네요 아, 그냥 수화물 요금 다 됐습니다. 이제 보시 쪽으로 들어갈게요. 기내 캐리가 근데 조금 오버된게 있어요. 사실 4 k g 4kg 정도 오버가 된게 있는데 그건 좀 넘어갔고요. 붙이는 짐에서 4kg 정도 오버됐는데 49,000원이라는 돈이 나왔습니다. 오, 무시못해요. 이번에는 어쩔 수 없어서 제가 수화물을 측정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좀 그만한 돈을 냈는데 나중에 준비성 철저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. 여러분도 주의하세요. 끝났다. 너무 엄청난 거야 지금. 비행기 뜨겠죠? 어... 한국에서 이렇게 카메라 들은 게왜 이렇게 어색한 줄 모르겠습니다. 사람들 있으면 피하고 카메라 숨기고 어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방송하고 있는데 상당히 낯섭니다. 부끄럽기도 하고요. 아무래도 피해 주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. 에는 보이다시피 눈이 좀 많이 왔고요 한번도 이렇게 눈이 많이 올때 이륙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 아, 아, 아, 왔다 오랜만에 하를 보내요 아이고. 안녕 아. <웃음> 오랜만입니다 Happy New Year 뭘잘 네. 지냈어요? welcome? 아? and welcome? 네, 오빠 i a i 근데 좀 바뀌었어. 봐봐 사무실이 좀 바뀌었어요 좀 바뀌었습니다 저이저이 ò 이자 <웃음> 일단 이거좀정리좀하고 해봅시다 잠깐만 갈 g e e i m không phải, ở đây là thợ c m n h mà, anh để không được, không được, cho wow. k cái này tốt nè. em cho một cái. b o tới n è h e n g h cái này tốt. em b o tới n è e m bảo t n è cái này tốt nè, cho em một cái, cho một cái này. <cười> chúng ta xin xin, <cười> được không? không được. không được. em thích cái này, cái, này ngủ... cái này ngủ được nè. 이 초, 저 안마, 백초 안마, 어, 저, 어, 적장 오. 일단 정리하고 저희는 어, 또 다른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예, 사무실이 이렇게 바뀌었고, 제가 여기 갑작스럽게 와서 어,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. 일단 하와 조금 있다가 좀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. 네 이렇게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어, 하지만 조금 슬픈 소식을 전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우리 하가 그동안 열심히 일을 했었는데 오늘부로 이제 하차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앞으로 혼자 하게 됐는데요 하가 이제 개인적인 사정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집안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번에 고향에 갔다 와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나 봐요 어, 가족 게 관한 부분이라서 어 그런 거는 이제 좀 제가 밝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어 하가 앞으로 또 다른 일을 하든 어디를 가서 뭘 하든 또 이렇게 행운을 빌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 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상당히 아쉽지만 몇 번이고 어좀 설득을 해봤지만 어 집안적인 문제가 크다 보니까 어 제가 더 이상 할수 없는 그런 그래도 그동안에 하를 많이 지켜봐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어, 하가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. 아, 음. Em nói tiếng v i 음. và 오빠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유 좀 슬프다 음, 미안해요 괜찮아요 음, 솔직하게 말하고 또 못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죠 음, 앞으로 또 저도 열심히 어, 노력해서 다른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또 인사를 드릴 거고 하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거를 또 이제 다른 쪽으로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께 또 새, 새로운 재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도 좀 갑작스러워요 근데 음그 전까지 이제 얘기가 없었던 부분이라서 바로 지금 얘기한 부분이라서 좀 당혹스럽긴 한데 그래도 하에 행운을 빌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한건 맞습니다 어, 굉장히 열심히 했고 누구보다도 잘 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음, 고생했어 네. 앞으로 일 다른 일도 열심히 하고 좋은 곳에 가서 행복하길 바랄게. 남에 응. <웃음> 참치. 음, 그래도 간간이 나중에 싸우나 해? emoid.com. Anh k h ô n em hả? 컴퓨어 놔. o p a anh k em hả? Không 미워. 알았어요. 쪽지우마. 아, 미익마. chúng ta làm việc mọi năm mà. e m e r o r Tibé. i b rồi. 그래서 어디 갈까요, 봉다와 음, 아요. em sau này 1 tháng, tháng nữa là em đến Bình t h n h nhưng mà đi công việc xa và 음. 음. em tìm một việc khác. 음. ổn định hơn. 그래요. 알겠 잘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나름 열심히 사무실도 막 꾸미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일을 잡아가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좀 당혹스러운, 당혹스러운데 이 위기를 어떻게 잘 헤쳐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한테 행운을 많이 빌어주세요 진심으로 하를 많이 아꼈고 또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가 없어도 열심히 할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천벽력인데 줄수 있나요? 자, 하, 화이팅. 오빠 팬링. Ja, 잘 가. 잘가 하. 그래도 마지막에 웃으면서 보내주자. n em đừng khóc. t 자 i s a h Em khóc nha. Không cười. Chắc chắn hả? An k h ô Em hiểu mà. 엠컨텐. 야인 t h ậ n 가